따로 왔습니다. 고추 <웃음> 고추가요 보시면은 제 여기 무릎이 여기 있고 고추나무 여기 있는데 무릎에다 안오는데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이렇게 큽니다 어쩌면 다 이렇게 커요 이건, 이건 더 크고 와 크고 오늘 여기 고추밭에서 이렇게 땄습니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말려서 덴보에 와갖고 고추 한번 따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미국 농장에 와갖고요 뭘좀 땄어요 네. 재밌습니다.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을 쌓았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s 1 71? 71파 t 드 o 1 파운드. t pound. s o pound. So, how much? 31? $31. h <웃음> i n k t h e r e p i c k i n g for somebody else. <웃음> right. Yeah. Thank you Thank you The k o r e h n style is that uh, you have to make the kite Well they were a little bit later than we thought So next year we'll plant them earlier because it took longer for them to get solid So they're now just now getting ready to be picked And the radishes are over there. Are you going to get in the road? Yes, I'm g o i n <웃음> 이거는 아주 깨끗하게 생겼네요. 네. 아, 예, 이쁘다. <웃음> 이게 물이 철분 물이야? 네. 철물? 네. 이름이 따로 없는 건가요? 철물? 따로 없어. 철물. <웃음> 저 포항제철 고로쇠 철물이 아니라 물에 철분이 들어있는 철분물 제가 지금 받아왔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웃음> 그랜드 캐입니다 Bonito, ¿Cuál i c u a d o r t Tu. Tu. t a Tu. Tu. Tu. Tu. Tu. Tu. Tu. t Tu. Tu. Tu. Tu. t a Tu. Tu. u 맛있게 <목소리도> 하고 거구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맥주, 맥주 이렇게 쫙뿌리는거예요제 얼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반쯤 나왔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와이안, 아메리칸 <목소리도> 스타일. 뭐를? 이 중간에 끝게이이썬 <웃음> okay. 끝에 한번 보여주고. 나 파이썬. 보자면 보 됐어요? 다들 먹자.